언제까지 실드를 칠 거야? 실드를 치지 말고 실드를 치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냐왜 맞아? 아나 잠깐 이거 파티 좀 불편한데? 나이 파티 나갈래요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자, 다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씨, 허리야 어제 너무 너무 무리했어 오래 방송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제 한 12시 넘어서 방송했나? 역시 사람은 흐름을 타면 안돼 오늘이요? 아니요 나엘든링할 건데? 오늘도 할 거고 내일도 할 거고 엘든링은 내일도 엘든링 그거 투기장이나 돌려야지 저번 주때 돌렸으니까 맞아요? 그걸 왜 미뤄요? 당장 해야지 제가 친히, 친히 나가, 나가 드리게 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뭐하고 있는 거야? 어제 특히나 저거 못 받을 뻔 했어요 저거 미션 퇴근하면 받으라고 했는데 나 바로 꺼버렸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다시 들어가서 받았지 대전격도 못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내가 대전격도를 못하니까 음 여기 있었구나 얘네 여기 보스도 아직 안깼나 안, 깨, 안 깼나 보네 이거 몇 회차에 그러면 돼나 회차도 모르는데 이거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다안 예, 먹었어요 딱히 연양을 다안 먹는다고 해서 도전까지 안, 뭐안 깨지는 것도 아니니까 필요한 거만 먹었어요 저 오늘 요리를 했는데 망했어요 망했어 분명히 내가 닭갈비를 하려고 요리를 했던 거 같은데 닭... 볶음탕이 되어버렸어 <웃음> 마트에 사는 거 닭갈비 먹어봤는데 꽤 맛있는 거야 근데 살짝 매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팩 사가지고 감자 두개 넣고 양파 하나에다가 양배추 4분의 1통 넣으니까 이게 닭볶음탕이 되어버렸어 물이 <웃음> 너무 많아 난 이렇게 한적 없는데 야채로 국물 내는 거는 뭘 해도 맛있긴 하거든요 아니 그니까 러 솔직히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내가 추구하는 맛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맛이 아니라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적당히 넣을걸 야채 제가 하도 안 먹으니까 이렇게라도 야채 먹어보려고 싹다 그냥 때려 박았는데 물이 넘치다 못해 망자가 헤엄칠 수 있겠어 이런 제얘기 찌개야 찌개 찌개. 이번주 내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하나로.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카레나 곰국 같은거 많이 해놓고 가는거. 이번주 내내 저것만 먹겠구나. 말레니아 잡는게 힘든가요? 가는게 힘든가요? 이제는 가는게 힘들어요. 보스 잡는거는 상관, 상관은 상관 없는데 가는길 자체가 너무 지루합니다. 애초에 다크소울3 했을때도 그랬어요. 잡는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가는길이 좀 귀찮아. <웃음> 오이삼가왕 피노키오 왔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전에 엘드닝 자주 튕겼을 때, 멀티 자주 끊겼을 때, 이거 내 인터넷 문제인가? 제가 인터넷 구린 거 쓰거든요. 되게 옛날 거. 그거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내 인터넷 문제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크소울 3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게 막, 또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 증상이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뭐 인터넷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게임 자체가 문제구나 했죠. 그렇게 결론이 났지. 아또 그렇게 그렇게 실드를 치는 겁니까? 닥서3 이제 서버 안 열었을 때는 차기작이나뭐 DLC 개발 중이라서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3 열었으면 아 이제 3가 서버를 열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실드를 칠 거야? 실드를 치지 말고 실드를 치라고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웃음> 않은가? 진짜 이러다가 모두가 미쳐버릴 거야 참엘든링이 밉다 프롬게임에서 제일 막내이긴 한데 얘가 참 반항합니다 왜 6개월째 왜 아직까지도 서버가 안 고쳐지지? 지금 이, 이쯤 와서는 그냥 서버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가 그냥? 패링 못한다는 거요? 아 상대적인 거죠 나보다 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떤 질문이요? 저거 그거요? 서버 열었냐고? 나도 지겹다 저거 듣는 것도 너무 지겹다 진짜 그래서 나 대답 안 하잖아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나는 지금 한달 넘게 들었다니까 아니지? 애초에 서버 닫힐 때부터 계속 나한테 말했지? 진짜 이 정도면 은준 프롬 직원 아니냐? 솔직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과금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회사 내 기둥 하나는 자기가 세웠다고 근데 나도 솔직히 푸룸 이제 회사 기둥 내가 하나 세웠어 그러지 않았을까? 기둥이 남자. 근데 기둥 얘기하니까 왜 그,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또왜또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어 이런 노래 실패했네. 그래. 빨리 세이브 로드하십시오. 그 아십니까? 좀 되긴 했는데 프롬 주식 텐센트랑 어디였냐? 아 소니인가요? 소니랑 텐센트였나요? 하나 아, 둘다 싫은데? 나보다 녀석이 시키는 말은 차라리 마서한테 팔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마서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완전히 산건 아니고 몇 퍼센트 지분만 샀대요? 권리나 그런 거 주장할 수그 정도까지는 아니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딱히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좀 뜬금없으니까 다크솔 아, 억지로, 억지로 만들면 은 억지로 만드는 그것도 문제인데 My purpose. 어? 불본 어, 어, PC 뭐, 나와요. 좀... 피해 거짓으로 예 겨울배가 <웃음> 맛있단다 전 감히 이번 피해 거짓은 불본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 PC로 불본 나오시든가 그러면은 <웃음> PC도 안 나온 게임 주제에 뭔그러 <웃음> 보니까 가도버 라그나로크는 저거 풀스판 사야되나? 나 PC판으로 하고 싶은데 가도버 <웃음> 저거 배치 옆에 딱 달아줘야 되는데 플래티너 이제 라그나로크 끝나면 다음은 이스트신 때려잡나요? 마지막 부분의 예언 중에서 크레이토스가 죽는 걸로 나오거든 예언으로. 이가 죽, 죽긴 죽어. 죽긴 죽는데 또 이집트로 또 흘러가. 크레이토스 죽어봤자 맨날 둠슬레이어 마냥 지옥 여행하고 돌아오잖아요. 맞아. 문명의새 여신도 찢어밝긴게 크레이토스 인데. 그래도 크레이토스가 계속 살아나줬으면 좋겠어. 별로 질리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시리즈가 정말 거듭돼서 오래되긴 했는데. 근데 되게 슬프지 않아요? 신조차 탈모를 극복하지 못했어.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거 개발한 사람 일단 노벨 평화상 받는다. 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 같은 거요 탈모는 어, 어찌 보면 오랫동안 우리를 분열시켜온 사소한 곤충들은 접어들지. 않을까? 사소한? 뭔 말같지도 않 소리 하고 있어. 을 너네 안에 쩔더라는 놈이. 도시. 난 정말 치가 떨린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이 놈을 찍으면 대부분 맞는다. 꼭 섭나라와 같지. 제우스란 존재는 그나마 선예와 하데스 아닌가요? 납치하고 <높취하고> 강제 결혼하고 근데 이게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에 그나마 괜찮다는 거야 신들 중에서 결말이 좋지 않다는 거. 에 그렇죠.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죠. 신화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비극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이 없어. 많지가 않죠. 죽는 거 이것까지 보여줘도 되나? 저거 다리 잘리잖아. 방송에도 내보내도 되나? 두 다리 잘리잖아. 천궁 <웃음> 결투장 그쪽이었나요? 곤이랑 이제 히소카랑 싸우는데 이제 곤입장에서는 되게 몰린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어찌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곤이 냈다가 돌진하는 거예요. 히소카 글로보고 아.. 곤, 곤.. 곤.. 좋아.. 너무 좋아.. 아마 그거 정재현 성우일 거예요. 정재현 성우 맞나? 아마 그분일 거예요. 뭐? 왜? 네? <웃음> 뭐야? 야 너희들도 석결쓰니? 같이 가지 않네 진짜. 내가 마지막 오르냐? 왜 맞아? 66회차요? 지금쯤이면 100회차 좀 찍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안해서 그래요. 그러기에는 너무 좀 질리는 걸 이제 좀 물리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게임 하러 가죠. 아 저... 아... 군인이시군요. 몇 개월 남았어요? 13일? 아씨 열심히 할 때네. 아 열심히 할 때시네. 간 안창이네. 휴 훈련 안 돼서 휴가 남은 거 썼는데. 근데 보통 빼주지 않나요? 지휘관의 영 너무 FM인데 진짜? 검긴 안 가지. 아니 이 자식 패치였어? 아니 믿었는데. 믿었는데. 아니 왜 맞는데 왜왜 <웃음> 왜 맞는데 이거 이거 가까이 내가 뭐 내가 봤어 이거 아 진짜 이거 억가하지 마아 마. 진짜 억가 너무 심해 이거 왜 이래 이거? 얘들 잠수한 배치했나 은근슬쩍? 왜 이상하게 잘 맞지? 미야자키 엘지미 아닐까 보스 디자인하고는 똑같이 털이 없더라 와 너가 제일 나빠 황금창에 흑염 효오리 바른 이유요? 그냥 이거 창 모션이 뭐 있어서 다른 건 없어요 아나 잠깐 이거 파티 좀 불편한데 <웃음> 살짝 좀 불편한데 <웃음> 나이 파티 나갈래요 혼자야? 어, 아직 신들이야. 저 그거 할 거예요. 그, 그거, 선조령 글리치 할 겁니다. 막판에는 그냥 멀리서 지키만 봐줘요. 그, 얘가 피가 별로 없을 때 앞잠 넣고 그 다음에 앞에 선조령 머리를 뿌리면은 2 페이지 넘어갈 때 피가 조금 나. 그거 한번 써보려고. 어,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이걸로는 안 돼. 조금만 더. 가해야 돼. 좋아. 니가 하고 바로 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되는데? 어어! 어어 어선능 확실하구만 <웃음> 어 근데 이분 왜 멈춰있지? 이런 선조령 1티어 아닐까? 선조령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갔어. 시슴. 시슴을 조심하십시오. 너는 충분히 구석구 옆에 너는 있어도 충분하다, 너는 이제. 넌 충분하다. 버그 고칠 때까지 너는 항상 넌이 자리에 있도록. 아, 솔직히 말레니아 좀 지쳐. 많이 잡았잖아요, 말레니아도. 샤워 패턴 안같은패리요 어,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안 갚은 패리 하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아, 네일이 아니고 피 위에서 뽑는 거? 아, 그거 해봤어요. 아, 난 또. 마, 제대로 되네 어? <웃음> 언제까지 쏠거야 패션 갈까 안 들어오나? 재밌는데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그 이상한 프랑스 혁명 게임보다는 았네더 이상 이 그지같은 음식 못 먹겠습니다. 복장 고소 애초에 비슷한 복장이 있긴 하지. 야씨. 우마무스메 토렌트. 생각해 을 보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우마 우마무스메를 하고 있었네. 와 맨들맨들 패션 대머리. 아 근데 왜 골드야? 저거.. 아아 우서 골드네 어 뭐야 온슈타인 죽었어? 온슈타인 언제 죽었어? 뭐야 레이드 중에서 발타이 제일 약하지 않았어? 오 파문 오 <웃음> <웃음> 은검이에요? 보통 강철검들 은검은 몬스터용 아니었어? 뭐야 몬스터 그러면? <웃음> 누구였지? 아, 아 인왕 걱정 복어 알았어. 아, 인왕. <웃음> 아니 내가 인왕 인왕은 솔직히 엔딩만 보고 안하고 이나 그게 재밌게 이제 즐긴 적이 없다 보니까 아 헤럴드 이 세계선에서는 머리가 있네요 엘든링에서 머리 찾았나 보다 으이 <웃음> 아 이름은 대라 노래 가사를 쓰면 어떻게 해 갑자기 창을 꺼냈는데 아아이 자식 패치 이 자식 이 자식 본색을 드러내는 거 저럴 줄 알았지 난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 빌드 왔는가 아아아아아저 저런 술이있있었제케케인잖아아킬킬택했네나 저거 알아 인간이랑 그거 선택하는 거잖아 3 보름. <웃음> <웃음> <웃음> 이해가 안 되시죠. 벽에 붙어 있는 이제 상태라서 이게 몰라요. 모르게 인식을 해요. 이거는. a n a s a a m a a t i o